저 이슬람교 무슬림입니다 하면 어? 이, 이거부터 시작돼 왜? <웃음> 어쩌다가 왜? 왜? 어쩌다가 <웃음> 아, 아, assalamu a l a k u m 안녕하세요 다우스킴입니다 드디어 용서월드 형제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, 아, 꼭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 대서야 저... 저희... 끌까요? 어? 오? 생각도 못어 역시... 역시, <웃음> 역시 유튜버 다시 <웃음> 나 그 인스타 선생님좀 만나. 라 이런 e t t e c 많았 e t t e Catette, Catette, c 하잖아요 t e c a t e t 위에 옆에 하트하트 e c a 서는 아시겠지만 <웃음> 처음 보 t e Catette, Catette, Catette, c a 는 e t t e Catette, Catette, c a t e 맞아요 맞아요. e t t e Catette, 이슬람이 엄청 크기도 하고, 아 자연스레 저한테 온 거죠. 아 처음에는 그런 주름만 나보 이슬람을... 이슬람이지도 몰랐었겠네요? 나... 처음에는 저는 무슬림이란 단어 자체가 그 아랍이랑 똑같은 줄였어요. 아랍 줄 알았어요. 아랍 사람을 무슬림이라는줄 알았어요. 아무것도 몰랐으니까.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알라가 그냥 그사람들 믿는 뭐 사막취뭐 아, <웃음> <웃음> 그냥 샤머니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, 네. 알고 보니까 아, 같은 하나님이구나 네.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나요. 개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일단 저는 개종하기 전에 어. 술이랑 돼지고기는 제가 안 먹었어요. 었 일단 연습을 해보자. 내가 아.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. 아, 챌린지 같이? 네, 네. 해보니까 쉽더라고요. 되게. 어. 아, 쉬웠어요? 네. 어. 저는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처음엔 좀어렵던데요돈다 돼지고기. 아, 아, 저는 그 네. 어릴 때 돼지고기 알러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 어릴 때부터 좀안 먹다가 아, 무슬림 체질이신가요 <웃음> 그러다가 개종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네. 제 사우디 친구가 어... 오늘 해, 오늘 해 이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니 오늘 왜 하냐고, 그러면 내일 해, 내일 해라고 이 <웃음> 그냥 얼떨결에. <웃음> 가서, 오, <웃음> 아, 좀, 저걸 <저녁하신> 하셨같은데요 <웃음> 아니, 그니까 저는 어. 무슬림이 되려면 뭔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했었는데, 아. 오히려 그렇게 쉽게 하니까 잘 됐죠, 저는. 음. 아, 그렇게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구나. 음.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미슬림이 그 장벽이 높은 종교는 아니잖아요. 네. 처음에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되게 어렵게끔 막 이렇게 장치해놓고, 무슨 의식을 해놓고 이랬으면, 오히려 개정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. 여쭤보기 좀 죄송하긴 한데 <웃음> 네. 왜냐면 저는 이제 염소벌더님 채널을 많이 보니까 네. 이제 봤거든요 네, 네.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네. 부모님은 이제 이슬람이 된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이제 제가 이번 라마단에 네.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고 네. 저희 집안이 또 다우드킴님처럼 네. 절실한 기독교다 보니까 음. 어머니께서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가라 음. 그래고 나갔습니다 <웃음> 그 후로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연락 아예 안 했어요? 네 연락이 없어요 와, 어떡하나 어떻게,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<웃음> 먼저 연락이 오겠죠 또 자식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<웃음> 맞아요 맞아요 네.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엄청 반대 심하게 하셨거든요 음.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많이 누그러지시고 조금 조금씩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 있네요 네. <웃음> 인샤라 정말 그랬다. 파이터는 동동병 상상의느 이렇게.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불편한 거는 느끼는 게 혹시 있어요? 많죠. 굉장히. 어. 예를 들어 누군가 종교를 물어볼 때 네. 기독교, 불교, 천주교는 그냥 말하면 음, 그렇고 그데 어, 저 이슬람교 무슬림입니다 하면 어? 이거부터 시작돼요. 왜? <웃음> 왜? 왜? <웃음> 어쩌나 봐? 어쩌나 그러니까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 그런 음식들을 이제 네.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아, 진짜 다 느낌 늦... 이슬람권 국가에 갔다 오니까 더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. 네.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 오니까 그게 도불편하더라고 네. 그래서 아, 많은 아, 무슬림들이 네. 외국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음... 음식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... 앞으로 나 하셨으면 좋겠네요 <웃음> <웃음> 파이팅입니다 파이팅, 파이팅. 어 무슬림이 되고 나서 나는 이런 건좀 달라진 것 같다 제가 매일 느끼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긍정적이 됐어요 아우.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네. 아 이건 뭐 이렇게 되겠지 아우. 생각하면 제 스스로 놀래요 어? 너왜 이렇게 긍정적이니 하면서 어 인샬라 <웃음> 이거 진짜,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. 이제 숙가게 열었는데 음. 좀 어린 나이에 그쵸? 하다 보니까 음. 손님들한테 뭔가 음. 그래도 사장이라는그 그게 있어야지. 아, 그러다 보니까 막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는데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<웃음> 완전 <웃음> 네. 손해보이는데아그때는 그, 제가 수염도 있고 이제 머리도 기르고 했었거든요. 좀 이제 강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... 근데 이제는 굉장히 소년. <웃음> 아 뭔가 되겠지, 막 이런 그게 좀큰것 같아요. 네. 믿는 구석이 있는 거. 하게 아. <웃음> 뭔가 나도 막 백이 쓰면 뭔가 좀 든든하잖아요. 이거 진짜 아, 완전, 어, 완전 제일 큰 백이니까. <웃음> 네, 마지막 아. 질문입니다. 저희는 무슬림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잖아요. 네, 네. 아, 물론 너무 받은 것도 많고 감상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 반대로 조금 힘든 점도 있기는 하거든요. 음. 뭐, 학부리라던가 네. 뭐,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거 있어요 혹시? 저는 멘탈이 굉장히 약한데 <웃음> 다행인 거는 <웃음> 이제 제가 알아볼 잘못 읽는다 <웃음> 뭐, 이런 생각은 들긴 하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엄격하지 사람들이 음. 음.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남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하는 그때 감소해야 되는 문제죠 저도 그런 걸좀 느끼는 게 유독 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게좀 부담이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음. 가끔 은 일단 악플 같은 것도 진짜 심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음... <웃음>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? 아니면 생 생각도... 그런데 또그 나라를 가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? 네. 또다 좋아해 주니까 또 좋다가 또 인터넷에서는 악플, 악플이 문제인 거 같아요 맞아요. 사람들이 맞아요. 그 밖에서는 다 착한데 이것만 들어가면 <웃음> 이게 다른 가 봐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? 이렇게 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종함으로써 저희가 또 얻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, 긍정적으로 음. <웃음> 인샤하려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인인데 유튜브 하다가 개종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슬람적인 콘텐츠를 다루고 음. 이런 사람이 사실 저랑 용스열트님밖에 없을 거잖아요 <웃음> 그래서 그래서 더 오늘 진짜 꼭 만나보고 싶었고 순수하시고 <웃음> <웃음> 정말 더팬랜 됐습니다 지금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I'm Trilla, 감사합니다 안녕 라마당 카린 <웃음> 라마당 카린 <카리. 웃음>